왜불러세요어 <웃음> <웃음> 없어 병신아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희 맛동산 먹어요 맛동산 먹자 <웃음> 이렇게 할까? 가운데? 아, 저기요 응. 맛동... 아니, 애플로그를 가려야 진짜지 맛동산 먹자고요 맛동산 이거 p t l 이야 아니, 막동산에 라이터 지져서 먹으면 삼겹수 플 삼겹수랑 같이? 진짜? 한번 어, 어, 먹어보자. 야, 빨리, 빨리, 누나들 아니, 담배 피니까 빨리 때 라이터 바꿔 보여드릴게요. 네. 대신에 이거 할때 조건이 있습니다. <웃음> 진짜 담배 피는 사람처럼 불로 쳐야 돼요. 아, 오케이, 어. 오케이. 진짜 냄새가. 아, 지랄? 거기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뭐그 정도 해가지고 숯불 삼겹살 맛이 난데. 아니 숯불 향이 진짜나. 입술에 데면 대박이 겠다 그을리지도 않았어, 닿지도 않았어, 그래. 나 숨, 진짜 닿았어. 물에 닿지도 않았어. <웃음> 아니 무서워. 여기서이 이렇게 고 닭을 안 펴본 걸어떡 입에다 대고 하지 마. 어 무서워. <웃음> 어, 진짜 봐. 진짜 봐, 진짜 봐. 진짜, 뒷집서 진짜. 어? 진짜. 먹어봐. 뒷집어서 먹어봐. 씨 <웃음> 참잘 먹어야지. 어, 나와나와나. 나. 나, 나, 나. 야, 향... 이거 많이 보던 모습이다. 진짜... 이거 카메라 <웃음> 꺼지고 많이 <웃음> 보던 모습인데네누무 눈살이야. <있었나? 웃음> 옥상에서? 언니, 연초 앞이야. <웃음> 아니, 유진이 실내스서피우 보니까 어색하다. <웃음> <웃음> 와, 내손 자연현 씨. <웃음> 에이! 에이! 아, 이야 아, 이거, 이거 진짜 너무 친한다. 이거 사람들 이다 알아, 이거 그냥. 왜? <웃음> 아, 이미 지나갔다니. 나? 못 마셔. 이렇게 해가지고 아, 근데 진짜 뜨거울 것 같아. 좀 향이 더 나지? 아 너무 예쁘다. 너무 아니, 근데 싶어. 숯불 삼겹살은 진짜 에바인 향. 너 그거 아니야? 응. 원래 담배 향이 나야 돼나안 나니까 어색한데? 이런 느낌아 뭐하는 거야? 근데 누나 담배 피는 척 하면서 해야 되는데. 그니까. 아나 무서워서 입술 탈거 같아. 안 타. 입술 타면 내가 호호해줄게, 입술에. 아 그럼 얘가 뽀뽀해줄 거야, 입술 타면 거. 아나 지글지글해 지글해. 냄새 맡아봐. 어? 그지 엎대기다! 엎대기 한다! 엎대기야! 누나 나 과일 깎아주면 안 돼? 수박 수박 수박. 써본 거 아니야? 아니 아니. 좀... 아니, 아니 수박. 과일. 수박 안끊안 끊고 까 깎아줘. 뭘 쪼개? 난 참외 깎아줘. 안 끊고 깎아달라고. 아, 뭐, 뭘 쪼개냐고? 야안 끊고 깎아달라고. <웃음> 아니 근데 수박이랑 참외랑 크기가 비슷해. 아니 근데 이거 좀 상한 거 아니야? 아니 잖아 아니 이 새끼가 참외고 얘가 수박이야 내가 볼 때. 이게 뭐야 <웃음> 뭐야 뭐야 이게 타조 아니야? 어 이거 수박이었어? 뭔줄 알았어? 과일. <웃음> 우리 우리 수박 빨리먹게 하자. 수박 빨리먹기 어, 시야. 수박 머리로 깨기? <웃음> 수박, <웃음> 이걸로, 머리로 깨기? 아, 수박 머리로 깨기? 이걸로 빨리먹길라. 수박 머리로 깨기? 어 그래. 나할수 있을 것 같은데? 가위 가이 가위보. 아니 아, 잠깐. 형도 해야지. 아니 항상 그러네. 가이 바위보라고. 가이 아니, 가위 바위보라고. 가위 가위보가 아니라. 가위 가위 내면 이기는 거냐 그냥. 태어날 때부터 연구치가 여덟 개 없어서 발음을 못해. 바위 바위보? <웃음> 바위바위보라고. <웃음> 가위 바위보. 가위 씨바마. 너무 빨라, 마무 빨라, 너무 빨라 안 먹었어 누나 때리면 좀 놀랐을 것 같은데, 이거지? 진짜 될것 같지 않아요? 공포의, 공포의 스마 공! 아! 진짜 됐다! 어? 진짜? 진짜로? 바로 됐는데? 다 망했는데, 다했는 우와! 나 맛있게 생겼는데? 야, 너 가만히 있어봐, 이거 찍어야겠어 아 다리 벌린 상태로 있어줘 사실 존나 흥이네, 진짜 나 쳐봐, 나 쳐봐 야 참회 참회도 해봐. 터져 아, 안할꺼 공포의 스마트. 농담이었어야 <웃음> 아. 정말 가어야야불고 있어봐. 아속아파아참라어아 너무 힘아어아 너무 힘어아 너무 힘어아 너무 어아 너무 힘어야너어아 너무 어아 너무 힘어 아니, <웃음> <공포에! 웃음>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,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었던 수박 중에 제일 달아. 아, 그 끝부분 그 먹으면 맛없지. 이거 그... 먹어, 이거 파는 거. 근데 너무 말라간데 그냥. 아, 꼭 이런 색들이 있어요. 아... 응, 수박 그안 좋아해. 누나 팬그팬1 호분이 그, 그 수박 먹고 싶다님 아니야? 맞아. 그분이 들으면 소원이. 오늘 누가 없냐? 당구 아니야? 음. 양경훈 씨. 음. 김미소 씨. 씨. 어디 가셨나요 그분? 둘이 뭐 있어? 내가 볼 때는. 둘이 지, 지, 지, 지금... 지금 각기 또. 다른 이유를 대고 못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꾸며서 얘기하는 거야. 또올때또 비슷하게 온다, 또? 그니까. 맞아. 보통 그래, 보통 그래. 음. 또 택시 아래서 같이 타고 올라올 때또 너, 올라가. 너, 너, 먼저 올라가. 하고 밑에 5분 있다가 어이, 죄송 어, 많이 해봤나 봐. <웃음> 누구랑 그렇게 많이 해봤을까? 음, 음. 너 아니야? 어저께 발이 막쑥떡 거리더라고. 아, 그건 내가 같은 방식생각해보 음. 근데 같이 안 들어온 거 있어. 내가 때 음모가 있어요. 음모? 뭐? 말 없어 왜 없어? 정훈이 형 브라질리아 왁싱해가지고 <웃음> 음모가 없어요. <웃음> 근데 다시 자라는 진짜요? 이데 다시 자라가지고 음모가 있어요. 이제 알았어? 저번에도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. 아니 참외에다가 누가 이렇게 빨갛고 물 올려놨냐? 그거 수박국물이야. 아니 수박국물! 참외피! 참외피! 참외피! 참외피! 참외피! 야! 야! 야! 나 청구하려고 할 <웃음> 아우 <웃음> 씨... 아, <웃음> 아우 아우 아빨 니가 왜 쳐먹어 아아 아아 아, <웃음> 아 <더워. 웃음> 언니 언니 언니 아 언니가 아니라 언니, 언니 이거 유준언니 입에서 나온거 아 아왜 입에서, 아, 입에서 나온거 야그 엉덩이에 집어넣어 아왜아 아아 아아 아아 그어게온 힘을 쏟아 부어야 돼. 그래. 나 하나 이기자고. 맞아? 어휴, 아, 살차이나는데 그러니까. <놀람> 진짜. <놀람> 진짜. 철이 없다. 철이 없어. 들어갈라 그냥. 그런 그러니까, 거냐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너가 다 치워, 씨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너가 이제 다 치워, 이 씨. 이거 왜? 왜 하실? 어, 좋아. 야, 왜 이제 내꺼야, 씨발. 야, 가라. <가만히 놀람> 진짜 못하 <놀람> 문을 안 문을 안안 왜내 침대 에서 먹어, 그마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. <웃음> <웃음> 아, <먹자. 웃음> 야! 야, 나그입주이렇 거야. <웃음> 너가 갖고 있는 거 맞아? <웃음> 없어 병신 아 씨발 <웃음> 응 없어 병신아 <병지나>? 야왜 <웃음> 응, 없어 응 간점 안타 <웃음> 저기서 누르고 있나 보다 <웃음> 아내마스 키가... 아야아 <웃음> 여러분 아, 아, 죄송해요 안 할게요 아, 죄송해요 안 할게요 아, 오빠 오빠 모노토모로 게임을 좀 할게 이리로 어디 갔어? 아니 이아무도 없어요. 왜 갔어? 어디 갔어? 왜 갔어? 어디 갔어? 들어가! 오빠나, 자, 오빠 나 오빠 나 오빠 차좀 끌고 나갔다 올게! 시, 너 범죄야! <웃음> 오빠 나 이거 당근마켓에서좀 팔게! <웃음> 이거 이거 줘야? 오빠 여기 차 진짜 좋아? 자 불쌍해! <웃음> 오빠! 이거 <웃음>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나온건데? 응?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나왔네. <웃음> 진짜야? <웃음> 이렇게 맞대응을 세게 하면 안돼 은근하게 해야 된다니까. 그래 그때 누나 당하는 거 보고 나 진짜 울었다니까 집에서. 울었그 응, 영상 보면서. 일단 햄버거 게임해서 유준으로 맨 아래로 납두는 거 어때? <웃음> 그러면은 가위 바위 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한 번에 갑자기 다 같이 빠내고 이러면 안 돼. 묵직 빨을 섞어서 내다가 한네 번째 턴에 다시 빠내기 이런 걸로 해보자. 가 묵직 빨고. 근데 혼자 아, 오빠 혼자 이기면 어떡해? 그냥. 아니, 아니 지금 혼자 나온 사람이 무조건 그걸 가지고 이게 얘기를 해버리 거지. <웃음> 형 이겼으니까 이일바로쓰세요 <웃음> 지명 형저 쟁이 빠를 쓰세요. 우리 어. 한 번이라도 지면 망하는 거야 그냥. <놀람> 얘들아 이거 봐봐. 야, 야, 일단 가보자. 일단 아, 가보자. 아니야, 아, 아. 아니야, 이거 첫 번째 나가지 마, 나가지 마, 나가지 마, 나가지 마. 이제서 어떻게 이거 피지? 누나 파우치 다 숨치고 다 까봤는데? 와 <놀람> <놀람> 진짜. 뭐야? 또내 마스크 아니야? 아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안에서 뭔 얘기했어? 저희. 저희 햄버 햄버거 게임 하기로 했어요 나도 할래 그래 그 대신 룰이 있어요 내가 맨 아래야? 네한 <웃음> 번만 해주면 돼요? 그냥 <웃음> 우리 어떻게든 뭐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하든 할래 했는데 그냥 한 번만 맨 아래 해주세요 아, 아, 어, 아, 아이오이 무기 2명이가세명인데왜고싶다면나 말고 빵을 두명더 했다고 가위보 오빠야 진 이혜진 이혜진 이혜진 이 이건 인정 우리 인가위 가위 아, 내가 두번째 할게 야 최대한, 최대한 누울게 좀, 나 점프한다 누나 누힘들거 네가 이렇게 누내 어떻게 누아 발꿈치는 어. 왜아 진짜 아파 나나나 점프한다 아 점프한다 나도 죽된거 같은데 야 임유진 나괜찮아아이온거 <disgusted> 맞아? <famil��> <웃음> 진짜 우리 으아악! 아파! 아야야! 부르마 뭐야뭐거야 어? <거야>? <웃음> 어? 너희 <너는> 언제부터 그랬어? <웃음> 죄송합니다. 어? 정,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일을 못해. <웃음> <웃음> 다 같이 있는 데조심하랬했지 <웃음> 준비되어 있는 다음 게임 없어? 얘들아! <웃음> <이렇게 하면 알려라, 웃음> 영동이옷 가지고 놀자! 그래. 요 <웃음> 아니 지금 유준호너 뭐하냐? <웃음> 야 이거 봐! <웃음> 아니야! <웃음> 야 미친놈이야 이거 왜아 씨... 아... 아니 유준호 옷이 없어! <웃음> 아, 하지마! 나나 아. <웃음> 아, 나 아이라인 효과만 그려볼래. <웃음> 기다려봐. 나도, 나도 하나만 너희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? 이 음, 뭐해. 음. 야, 그렇게 하면 안 돼. 은근하게 음. 클렌징하면 돼. 클렌징하면 그만이야. 좋아보인다. 억울한 척 하지마. 너, 도 좋을래? 난 이미 좋아. 내가 아. 아, 좋아. 너무 좋아 형 거울 봤어요? 응걸 음, 보고 오는 길이야 왜썩 <웃음> <성> 마음에 들어 <웃음> 그래서 안 지우고 있는 거야 얘들아 다음 놀이는 뭐야? 아, 얘들아 사기. 다음 놀이는 뭐야? 영동아 또 놀자 다음 놀이는 뭐야? 미도야 아, 너 정훈이랑 사귀어? 아뭔 소리야 갑자기? 미도 민도 아. 정훈이랑 사귀지? 뭐 어, 갑자기 개소리야 미도 어제 정훈이랑 쑥덕쑥덕걸었다며쑥덕쑥덕 떡떡 지금 같이 있다가 온거 아니야? 속순 떡떡떡 떡. 그들아 다음 놀이는 뭐야? 이게 주말래. 안 할래. 더 놀자, 더 놀자. 안 할래, 안 할래. 더 놀자. <웃음> 나 이제 안 놀래. 안 가자. 가자. 아유. 가자 오 오. 슨 코리아. 슨 <오오. 웃음> <핏은 웃음> <핏은> 코리아. <웃음> <핏은> <웃음> 어.